아, 저는 괜찮아요괜찮아요 그러면 밥 가끔이고 우린 자을 굶어? <웃음>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와 진짜 걸렸어. 와 진짜 걸렸어. 공주야. 예. 공주야 일어나. 맞아봐. 일어나 빨리 일어나. 일어나.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빨리 와. 빨리 헬스 시작하자. 아버지 왜 저희 불러시나요 아저씨 왜요? 어. 정신교육이 진짜 틀려먹거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집안이 망했어 집안이 기울어요? 일단 다 대가리 봐 그럼 술한 잔도 기울일까 그러니까. 그래. 죄송합니다. 오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실망했다. 어! 아싸! 아 뭐야? 아싸 드디어 실망했다. 형이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? <웃음> 형이 <웃음> 제일 사고치잖아요 쥐가 내거다 처먹어놓고 내옷 입어놓고 내. 그런 게 문제야, 그런 게. 내가 그렇게 하도 짓궂게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면 안되지. 와가부린 쪽이다. 제가 형한테 짓고 깨드리면 기분이 안 나빠지. <웃음> 당연하지. 이 페이지야? 이 멍청아. 멍청아. 그랬으면 안되지. 나이끼면 어린애들 밥도 못 먹었는데 또렇 뺏어 먹냐? 나이만 나이 많은 건좀 그렇지. 나 지금 기분 팍 상했어. 이런 걸미루 봤을 때 우리 애기는 이 집에는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빠가 싸움 조정하던데? 룰. 아룰아룰아룰아룰아룰 규칙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아, 예. 규칙을 안안 정하기 비해. 위해서는 저는 공평하게 한 명씩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 응, 그런 건 재미없으니까 한 명씩 다 적고 응, 무조건 지키는 걸로 합시다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스케치북 주세요 딱한 문장씩만 그래 여기 적으면 이제 낙장불입이야 못 지워 지켜아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이거 어? 금방 해도 돼요 형? 그럼 그러네. 오케이. 아 그러네? 직구준 장난에 정색하기 직구준 장난에 정색... 정색하지 않기 오케이! 직구준 장난에 정색하지 않기 아, 그러면 오케이.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근데 이분의 직구준 장난에 정색하기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그런 거안돼 금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한달 동안 어떻게 그니까 엣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! 그러니까 진... 아, 이거 주칙 지금 웃기려고 정하면 오, 안 되고 맞아, 어. 나도... 진지하게 해야 돼서 저도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 유준호 여러분들도 생각할 나... 시간 좀더 갖고 있으면 좋을 거난 오늘부터 너한테 야 라고 할 거야 몰래 있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매일 돌아가면서 응, 그런 거 간단한 거 좋아요 설거지는 매일 돌아가면서 하죠 오늘 연결이 하나 더하겠습니까자 다음 제작스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. 거실에 모여 매워야 거짓기 <웃음> 비슷했어요 그러니까. 조금만 바꿔봐요 에로상어 그렇죠 에로사 <웃음> 마사지 한입으로 두말하기 귀엽네 아니 그렇게 쓸 거면 살을 왜 이렇게 크게 쓴 거야? <웃음> 그러니까. 이게 이제 죽을 사정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킵니다 여러이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배고 배 부르다고라 라면 안 먹어라고 했는데라고 썼어야지. 아니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야 그말이아요 아, 오 이, 되게 잘 정했다. 이해령이 떨리세요? 어어어 정색하지 않기. 아, 지금도 장난에 정색하지 <웃음> 않기. <웃음> 이해령이 떨리세요? 오 이거 지금 좀 장난이었어. 나 네, <웃음> 그냥 네. 장난으로 듣고 흘리면 아, 되는데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. 물은? 아, 진짜로 이거 써버린 거야? 물은 밝아밝아. 물은. 노크노크 아 노크노크로 말노벌컥 아, 노벌컥? 아노블컵노벌컥 그리고 자이 하나 더 술은 벌컥벌컥 벌컥. 아싸 오케이 좋아 물은 벌컥벌컥 무는 노벌컥벌컥 술은 벌컥! 이렇게 화이팅. 다 써봤는데 저희가 어..사실 여기 리플하우스가 저희만 사는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네. 아시겠지만 저희를 찍어주는 피디님들이 계세요 그럼 피디님들은 그렇죠? 여기 아래칸에다가 접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, 알아서 쓰세요 네. 네. 옷 벗기기? 네. 왜? 응? 뽀키 귀여워? 어, 형이 그 좋아하는 거잖아 응. 그 뭐였지? 뭐였지? 어도 싸워도 싸워도 정색해도 정색해도, 정색해도. 카메라 앞에서 하기 <웃음> 아, 아, 카메라. 카메라 앞에서 아 되게 중요한 말 음. 카메라만 껴줘요죠? 아, 아니 안, 안 껴줘요 그러니까, 안 껴줘요. 그러니까 안 껴줘요. 카메라 켠 아, 상태로 아, 맞짱을 뜨던, 카메라. 뜨던 아. 죽이던 카메라는안 끈다 아 음. 카메라 음. 꺼주세요 카메라 꺼주세요 이러도안 끈다 아 어, 오케이 절대 어, 꺼요 저, 그래. 어. 저 진짜 죽어도 안거야 자, 이렇게 해서 리플 규칙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 걸어을 거니까요. 어, 저 조금만 꾸밀래 아, 네네네. 조금만 꾸며야 제가 한 입은 더 말하지 않킵니다. 많이 꾸미면 진짜 혼납니다. 네. 오. 오. 오 잘했다. 입체적이네. 오. 오, 잘했다. 오케이. 각자의 개성이 묻어난 규칙 이제 한 이제 는 무조건 해. 지키는 겁니다. 네. 네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. 저희가 또 정해야 될게 있어요. 뭐야 아, 저희 내에서도 계급이 있었으면 좋겠다. 서열! 직분? 직급?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? 나 주임원사 나 엄마 나 대표 주임원사 원..엄마 뭐 대표 그럼 나 그럼 나 하나님 할게 그럼 저는.. <웃음> 저는 뭐 소방관 하면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집단이에니까 무슨 집단이에요? <웃음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무슨 집단이에요? <웃음> <그렇지>, 네. <웃음> 주임원사 뭐 엄마 뭐.. 하나 하는데.. 저 한국? 네. <웃음> <웃음> 저 농구하면 되나요? 아니 회사 체계 같은 느낌으로 아, 할 건지 그냥, 가족으로 하죠 가족으로 네. 할까요? 리플하우스 하나요? 예스 리플 가족.. 오? 그냥 등본.. 어 리플 오 등본 오아 이렇게 괜히 피디 하는 게 아니구나 너자 리플 등본 정해 봅시다 아, 여러분 들 풀하게 아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그려줄까요 한 사람이 네. 안넘지진거가위가위보어예안안넘지진거가위가위보저어어어 근데 나는 그냥 막내 할 건데 나는 이거도 좋아하길래 한 이쯤 될줄알았그다음사로 그러니까 <웃음> 그 안내면 진거 가이가위보 어, 첫째 양정 안내면 진거 가이가위보 가위 가위가위 보아어형 음. 근데 진짜 글씨가 우리 아빠야 <웃음> 어, 개 멋있다, 네가 오 개멋있다 형 니가 사준 그 집? 오아어 되게 누나, 누나 둘째 누나? 어 근데 딸이다 둘째 누나 큰일꺼 <웃음> 아 너무 잘 정한거 같아 <웃음> 대충 보니까 이제 서열이 어... 나왔네요. 얘 얘도 하나 줘야지 그래도. 롱지를 노예로 넣자는데. <웃음> 아야 아, 웃어? 이게 갑자기 웃는 게 약간 정작 하도 동굴 뭐 하는 소리야? 동굴. 이야. 리플 동굴입니다. 오케이. 이 집의 모든 가장 큰 권력자 엄마. <웃음> 아 그렇네. 이렇게 딱 됐네. 아빠. <웃음> 어, 나가 여기 정답. 첫째 응. 네 양종훈입니다 오빠 말잘 들어야 하는 둘째 응. 셋째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셋째 아 어, 내가 셋째인 줄 <웃음> 이만해 야, 야 가서 발 닦아 난말안 듣는 왕년 <웃음> 이제 이거에 맞는 이제 가사 분담을 할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아, 조금씩 써은 거예요 좋아나밥뭐 네? 네? 진짜로 가끔 그러면 밥 가끔이고 우린 자주 굶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... 그렇네 엄마가 감동이주네 이거 학대 아닌가요? <웃음> 음. <웃음> 밥 땅당! 나 유준호씨 나, 나 지지 감독 그건 가사가 아니잖아 고쳐주는 거 봐! 변기 밝히면 변기 뚫어주고 그럼 네. 일단 어, 그거 해야. 하면 돼요! 우리가 뭐 이, 이상 있을 때 아빠! 다 와야 돼! 아. 어? <웃음> 어 뭐왜부 어, 아빠! 이상담 어. <웃음> 어. 이상담당! 어. 나없어어 이러면 아 이상담당! 긴급출동? 5분 대기죠 5분 아, 대기죠. <웃음> 대기죠 그럼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빨래랑 청소기 돌게요 아니요 빨리만해아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나빨리할게 빨리 이때 속옷도 빨아주실 수 있어요?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어머니 속옷도 빨아 보기 때문에 도째 누나 뭐하실거예요 아.. 과, 벌써, 아 벌써 귀찮아하잖아 아, 아니 아니요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과사에 뭐가 있을까 아니 그 당신이 이제 뭐가 그게, 있지 보통? 그게 되게 똥냄새 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. 화장실 청소 어때? 아 싫어요 아저 어, 저, 저, 토해요 진짜 <웃음> 냄새 먹는 하나 담당? <웃음> <웃음> 똥냄새 나면 가서! <웃음> 진짜 살아났다! 어때요? 누나 뭐하지? 내가 그 춤속이 아아 그럼 누나 걸레질 그럼 막내한테 걸레질 아나 걸레질 내나걸지야 해. 영둥이 걸레. 나 걸레라고? 걸레질 영둥이 걸레라는 영둥이 걸레라는데? <웃음> 물걸레 담당 어때요? 물걸레, 물걸레 담당? 아, 아, 아. 아니 아니 그럼 그래. 들어가지 나... 말고 야. 그냥... 분리수거 어 분리수거 어때? 분리수거 분리수거 담당. 아 쓰레기 담당하자 쓰레기 이제 남은 게 화장실 담당이랑요. 닦기 담당이 있어요. 5분되기 좀하시면다할수자 뭐. 아, 이렇게, 리플등는정해봤 고요, 저, 이 이렇게, 역할 분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제한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제그이 해야 되지 않나요?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애로사항 말하기 지금 규칙 지켜야 되는 거, <웃음> 아니, 거 아니에요? 아 그거 아니에요. <웃음> 그 오늘 말하면서 술한잔 해야 될것 같아. 아니야 <웃음> 아니야. 아니, 아니, 왜? 그거 오늘 맞죠 형? 너왜 이렇게 눈이 간절하냐 <웃음> 이거 <이런> 간절해? <웃음> 아 왜냐면 오늘 이제 일주일 마지막인데 <웃음> 일주... 이번 주에 애로사항이 말안 했잖아. <웃음> 아 잠깐만. 너 진짜인데? 얘, 얘 눈빛이 진짜인데요? <웃음> 아 우리 <웃음> 이렇게 한번 촥 하고. <웃음> <웃음> 아 6, 7, 8, 8, 에 8, 아이 뭐야? 아니, 아니 뭔가 올라가긴 했는데 갈비뼈인가요? <웃음>